자기 똥을 보는 고묻 신용을 하는 애동이의 모습이다 아저, 하지마하지마나 하나, 하나, 하 정세기 애동이, 애동이 집사 으띠입니다 그동안 제가 고양이 네마리랑 같이 사는데 털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사실 털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옷을 안 입거나 아니면 청소기를 그냥 많이 미는 정도? 애들 모래랑 털이랑 간식 부스러기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최소 3번 정도는 청소기를 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삼성 제트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후지마비인 애동이가 배변을 못 가려서 응가를 아무데나 하기 때문에 물걸레질이 가능한 청소기만 쓰거든요 이 제트에 달린 물걸레를 쓰고 나서부터 집에 있는 모든 밀대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제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뭐야? 그 당근이 껴있어? <웃음> 거기에다가 청정스테이션이라는 베이비 친구도 같이 출시되었어요 여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청소기 고민 중인 집사님들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집사님들은 고양이 털도 나오고 모래도 잔뜩 나오니까 이런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것부터 신경을 쓰실 텐데 기본적으로 크리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애들 털이나 모래는 물론이고 제 머리카락부터 진짜 보이지 않는 완전 조그마한 먼지들까지 이렇게 한 번만 움직면 바닥에 밟히는 것 없이 완벽하게 청소가 되는데 <목소리> 어! 어! 어! 거기다가 삼성제트는 이렇게 다양한 브러시들이 들어있는데 구성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마루 브러시랑. 그리고 아 먹지마 애동이가 응가했을 때랑 묵은 때를 닦아주는 이런 물걸레 브러쉬 이제 마지막으로 러그나 이불 같은 데 붙은 고양이 털을 제거하는 펫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강아지랑... 아 이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 펫 브러쉬라고 강아지랑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딱 이제 저희같이 반려동물이랑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개발된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브러쉬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소프트 마루 브러쉬는 쓸때안쓸때 바닥에 먼지 밟히는 게 완전 달라요 가끔 눈에 띄는 먼지만 빨아들여야지 하고, 제가 브러쉬를 뽑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밀어도 밀어도 먼지가 밟혀가지고, 결국 소프트 마루 브러쉬를 장착하고 청소를 했더니 맨발로 밟아도 바닥에 밟히는 게 없을 정도로 뽀송해졌었어요. 간편하게 뽑아서 밀고 다시 꽂아놓으면 되니까 훨씬 청소하기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청소기 뒤로 나오는 바람도 되게 찝찝하잖아요. 하지만 제트는 청소기 뒤로 나오는 바람에서 미세먼지가 99.999%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조립해서 얼굴 근처에서 빌어도 안심이 됩니다. 사각지대 청소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이전 제트보다 고양이 간식 부스러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빨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다음은 물걸레 브러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엔 바닥에 은가랑 쉬를 하는 애동이가 있어요. 아, 애동아, 어디 밤에 똥 쌌잖아! 똥 싸면 어떡해! 자기 똥을 보고 묻는 신용을 하는 애동이의 모습이다 아지마 하지마 하지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전에는 물티슈나 수동 물걸레로 박박 문질러야 해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잠깐지잠깐애동 이거 지금 아직 아니야 아직 요거는 시트를 착착 붙여서 몇번 밀어주면 되니까 진짜 진짜 진짜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애동이가 응가를 했을 땐 휴지로 왕건이만 집어내고 불걸레 브러쉬로 나머지 짝국을 밀고 있어요 저희가 장판에 고양이 발톱 때문에 되게 빵꾸가 많은 상태인데도 틈새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닦아주고 무엇보다 바닥이 뽀득뽀득해지는 게저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이번에 물거레 크게 커져서 청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동이 병원 갈 택시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제 애동이 응가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밀기도 합니다 배변실수가 잦은 강아지와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특히 올라가실 거예요 조심하지 아이동아 응? 째려보지 마, 아, 자는 척 하지 마 아, 너왜 맨날 혼나면 자는 좋게?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거고 지사님들께 가장 필요한 펫 브러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불이나 러그에 붙은 고양이 털을 제거하는 브러쉬인데 여기 소리랑 고무가 같이 있는 구조여서 바닥에 있는 고양이 털을 청소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먼저 고양이 털을 얼마나 빨아들냐 테스트하기 전에 여기 남아있는 먼지들이랑 털들을 한번 비워볼게요 이번 제 Z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이 생겼어요 이렇게 먼지통을 털털 털어서 비우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은데 청정 스테이션은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는 제품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서 먼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를 걸러줍니다. 5중 청정 헤파 시스템으로 미세먼지를 99.999% 까지 차단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고양이는 정수기를 제트 청소기랑 청정 스테이션 앞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거의 털 제거 한 번도 안 했던 매트인데 이렇게 박혀 있거나 틈새에 껴 있던 거 한두 개 빼고는 털이 다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오늘 이 애동이 응가자이고 이거 어, 카펫트랑 이불만 밀었는데 진짜 한 번만 밀었는데 털 이만큼 들어있었어요 애동아 이거 니털 같은데? 솔 어떻게 네 몸에서 머리털 만난 게 하나도 빠지냐? 너네 청소하자마자 <웃음> 비비면 어떡해? <웃음> 아이, 이동이 털 비워. 이동이 털 비울 거야. 자 기존에도 이렇게 제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새 제트는 일단 청정 스테이션이 생겨진 게 편해졌고. 제가 부엌이 되게 좁은데 그 좁은 공간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에다가 햇 브러쉬랑 물걸레 브러쉬를 꽂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꺼내쓸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쪄 있으면 이제 이상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이 청소기 고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에 고양이 집사님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을 소개해주러 올게요 그럼 안녕~~